세상 이때 따라입니다. 네, 여러분, 요즘은 날도 많아. 뭐, 발렌타인데이, 화이트데이, 뭐 빼빼로데이. 그다음에 뭐 삼겹살데이부터 시작해 갖고 그 데이가 없는 날이 없어. 어, 솔직히 고백하고 싶으면 고백하면 되지. 원남의 데이를 만들어서 그때까지 기다렸다 엥, 못 마땅해. 그러다가 놓친다, 놓쳐. <웃음> 약간 어, 노땅 냄새나게 <웃음> 서론을 들어가 봤는데 세상에 요 정해진 건 없어요 어, 그 발렌타인데도 누군가에 의해서 정해진 거지 그 사람이 그걸 처음에 할때이 날이 이렇게 대대적으로 할 거라고 어디 누가 생각이나 하겠습니까 주고 싶은 거 있으면 죽으시고요 뭐 준다는데 뭘 부담스러워 그냥 넙적 받아도 상관없어요 어, 왜냐하면 명분을 준 날이잖아 뭐 끼며 한번 찔러보는 거지 이 사람이 나한테 마음이 있나 없나 아무튼 <웃음> 그러니까 너무 깊게 생각하지 말라고요 인생 짧아 뭐 이렇게 오래 생각해 음, 저기 뭐 오늘의 주제입니다 그 사람 나랑 어떻게 하고 싶은 것까 정말 궁금하죠 어, 나는 진짜 솔직히 단순하게 살고 싶어 심플하게 인생을 그리고 싶어 근데 상대방의 마음이 너무 궁금한 거야 어 썸일 때도 그렇고 저게 진짜 썸인지 아닌지 헷갈릴 때도 있잖아요 어 애매한 행동 저게 진짜 썸일까 근데 썸도 확실한 썸이 있고 진짜 애매한 썸이 있어 썸도 깊어지면 좀 확실해지잖아요 암튼 그런 거는 연애 연애하는 건 하는 건데 뭔가 뜨뜻미지근해 그래서 내가 제 속을 모르겠어 도대체 내가 뭘 어떻게 해야 좋을지 더 깊어지고 싶은데 더 뜨거워져서 아 뜨거워하고 싶은데 어 내만 같지 않다라는 거지 그래서 그 사람은 나랑 도대체 어떻게 하고 그래 이렇게 뜨뜻미지근해 우리 연애야 썸이 아니야 그러고 싶자 네그 다음에 재회 음. 헤어졌는데 자꾸 어, 뒤를 돌아봐 어, 누가 내가 그 사람이 어쩌면 둘 다일 수도 있고 어, 아니면 그 사람일 수도 있고 뭐야 우리 헤어졌는데 뭘 어쩌자는 건데 그런 마음이 안 남아있다면 꺼져 하면 되지만 마음이 남아있다면 도대체 너 나한테 왜 그러는 거야 제발 그게 있잖아요. 네, 그래서 카드를 뽑아놨습니다. 카드 고르실 시간 드릴게요. 네, 카드 다 고르셨나요? 그럼 저는 1번 카드부터 리딩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1번 카드를 뽑으신 분 리딩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사람만 나랑 어떻게 하고 싶은 걸까요 도대체 어떻게 하고 싶은 거지 어. 에이, 뜸을 들여도 너무 들인다 근데 왜 이게, 이게 왜죠 뭐 때문이지 이거 음. 이게 뭘까요 어흥. 이 연인일 경우 애매한데, 이거, 썸은? 어, 왜요? 라고 한다면, 이게 썸이 좀 애매해, 진짜로. 연애, 연애, 연애일 경우는 조심해야겠지 싶어요. 어, 연애는 조금 조심해야 된데뭘 어떻게 조심해야 되나요? 라고 한다면, 은 연애는 솔직히, 어, 조금 인내심을 가져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어, 인내심이 없다면 어떻게 돼요? 어, 헤어질 수 있나요? 라고 본다면 싸울 수 있겠지. 음, 만약에 지금 싸워, 연애 중인데 싸웠다 그러면 화해할 수 있겠고. 음, 그렇게, 그렇게 보시면 돼요. 음. 저기, 마, 여기는 관계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음. 그게 무슨 뜻이냐라고 하면 좀 일깨워줄 필요가 있다라고 봐요. 좀 뜨겁게 왜 그러냐라고 하면요. 이쪽에 지금 썸일 경우에는 다야 그렇겠습니까? 말하면은 옛 추억에 잠겨 있을 수도 있겠다. 누가요? 그러면 뭐 이게 지금 그 사람 마음 아는 거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이 그럴 수도 있고. 응. 왜꼭 그걸 상대방이라고 생각할 필요는 없잖아요. 아니 그렇습니까? 그럴 수도 있지. 응. 잠깐만 이것 좀 조정할게요. 나는, 나는 이게 줄안 맞는 게 싫어. <웃음> 이것도 병이 아 줄이 줄안 맞아라. 아, 줄 맞았나요? 네. <웃음> 네 죄송합니다. 아, 성격이야. 저는 줄에 예민해요. 아, 이것도 약간 강박관념인가? 아, 아무튼 여기 저기만 이 썸은요. 솔직히 썸그뭐 연애하면서도 누군가 나한테 썸 타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야? <웃음> <웃음> 양다리도 있을 거. 선생님 양다리 아닌데요?라고 하면, 아이 그냥 웃자고 한 소리야. 음. 여기는요. 썸은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다시 한번 이런 관계를 갖다가 좀 재정립할 필요가 있어. 어, 내려놓을거면 내려놓고 왜 미련이 그렇게 많아? 어, 왜 미련? 그게 그런 것일 수도 있어요. 음. 그 과거에 대한 회상일 수도 있겠지만, 과거에 대한 어떤 그, 그러니까. 그, 미움도 사랑 속에 있다 그러잖아. 어, 미운 사람을 좀 정리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지. 음, 이게 여러분일 수도 있고 상대방일 수도 있는데, 왜 그러냐. 이게 상대방의 확률이 조금 더 높아요. 음, 이 썸일 경우에는, 발전이 안 되는 게꼭그 사람이 아니라 나, 내가 뜨뜻 미지근하기 때문에 상대방이 못 다가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상대방이너좀좀 좀 다가와줘서 내 마음을 잡아주라고 한다라고 하면은 그것 또한 업을 성설이지. 내가 그 사람한테 막 다, 뜨겁게 다가와도 된다는 어떤 명부를 주지 않는데 다가올 수 있는 사람은 없어. 왜 쪽팔리기 싫잖아. 응 음, 그런 거예요. 여기서는 과거의 연애 때문에 어쩌면은 그연그그 그, 그 연애가 그리워서라기보다는 그 과거의 연애가 너무 힘들었고 아유 내 발등 내가 찍었네 한 연애일 수도 있다란 말이야. 그러기 때문에 이썸 타는 과정에서도 아 진짜. 그 과거에 대한 두려움? 그런 것들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거지. 응. 이꼭 과거를 갖다가 기억한다 해서 죄라고 해석하는 거는 그거는 응, 옳지 않아. 왜? 과거에 내가 되었어. 그런데 그게 죄일까요 아니지. 내가 썸을 타는데 그뒷 기억이 자꾸 생각이 나. 왜냐하면 그거 있잖아요. 그 네이어가 겹쳐지는 거있잖아왜냐면 사랑할 때 하는 행동은 다 똑같거든. 다 똑같아. 응. 그렇고 희한하게 그 자기 팔자에 그 새겨진 대로 그런 사람을 만나 그러면은 저기 막한번 나쁜 놈 만나면 계속 나쁜 놈 만날 확률이 있다 없다? 어 있. 있다라는 거지 왜 내가 그 나쁜 놈을 만나고 싶어서 만나는 게 아니라 거기에 꽂히는 거야 그렇게 안 해주면 내가 뭐지 어, 심장이 안 뛰어 심장이 안돼 심장이 안 뛴다라는 거야 그래서 여기 썸에서는요 이 관계를 갖다가 회복하기 위해서 관계를 갖다 어떻게 뭐 이게 진짜 이 장미처럼 뜨겁게 어떻게 회복을 하면은요 내 자신의 어떤 변화가 필요하다라는 거야 음, 어떤 음, 강한 어떤 모티브나 어떤 동력 이런 게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이 자꾸 과거의 그 기억 속에 얽매이면 안 된다라는 거지. 음.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요? 라고 한다면은요, 어, 상대방하고, 저기, 뭐, 야 어디 봅시다.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과거의 패턴에서 벗어나셔야 돼요. 이게 여러분인지 그 사람인지 모르겠지만, 음 어, 맞아. 과거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나야 돼요. 어, 과거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나야지만이 이 관계가 발전할 수 있다. 왜 그러냐라고 하면요. 어쩌면은요, 여러분이 일 수도 있고, 상대방일 수도 있지만, 과거의 집착 때문에, 내가, 상대방, 누군가가 다가오지 못하게 막을 수 있다라는 거지. 어. 그, 그 집착이 그리움일 수도 있지만, 미움일 수도 있고, 너 부셔버릴 거야 할 수도 있고,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는요, 증오 같은 거야. 어, 증오. 근데 증오는 증오인데, 이게요, 이 증오가 위험한 증오일 수도 있어. 어. 그게 뭔데요, 선생님 하면은 너무 너무 미운데 또 너무 너무 보고 싶은 그런 증후. 어왜 그러냐라고 하면요 여기는요 과거에 좀 누군가를 갖다가 오래 오래 참고 그걸 갖다가 그 사람이 어떻게 뭐랄까? 음 어, 나만 바라봐주기를 하면서 참고 지냈던 시간이 되게 긴것 같아요. 음 그래서 그렇다는 거야. 썸은. 뭐. 그래서 뭐 키워드가 뭐라고요? 음. 이 관계를 갖다가 조금 더, 어, 그, 뭐지, 자극적? 어, 자극적이란 말이야. 지금 이 관계가 애매모호하잖아. 그러니까 조금 자, 전기 자극을 삑 줘가지고, 이거 갖다가 활성화 시킬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네, 그러면은, 연애를 한번 봅시다. 연애. 연애는요, 조금 위험, 위험, 위험해. 응, 음, 그게 무슨 뜻이냐라고 하면요. 은 연애는 살짝 이게 지금, 음, 현타가 들어오고 있는 게 아닌가 어, 그런 것 같아요. 여기는요, 어, 남자 때문에 어, 남자 때문에 아니면 상대방이라고 합시다. 상대방 때문에 어, 여러분들이 감정적으로 굉장히 어. 어. 저기, 막, 어, 저, 기복이, 감정의 기복을 갖다 겪고 있는 게 아닌가. 어 왜요라고 한다면은요, 연애는 좀 불안불안하다. 음. 타워 나왔잖아. 음 저기, 막, 그거, 여러분들, 지금, 지금, 저기, 막, 그, 저거잖아요. 이 사람의 성격보다도, 음이 사람의 성격보다도 그런 거지. 음 너무 그 책임감 없는 행동 무책임한 행동 책임질 수도 없이 예를 들자면 은 사람에 따라서 이 여자 저 여자 건드리고 다닌다던가 내가 있는데 아니면 책임감 없이 그냥 나하고 약속을 해놓고 저쪽에서 뭐 아이고 철수 어, 우리 이것 좀, 하, 이것 좀 하자 그러면 아이고 <웃음> 철수가 와야 돼 여기는 꼭 그러면 어 <웃음> 하고서 나와야 약속은 잊어버리고 간다던가 뭐 그러한 것들 어, 나는 항상 뒷전에 있는 그러한 모습들이 보인다라는 거지. 여기는요. 그때 저기 막그 바람기가 많지 않으면 관종이야. 둘중 하나야. 어. 너무 관종기가 있어서 내 관종을 갖다가, 어, 사람들이 막 이렇게 북돋아주면은, 어, 나와의 약속은 홀라당 깨고 간다라는 거지. 어. 아니면, 다른 여자가, 어, 첼밌빠다 하면서 다리 한번 차, 어, 미니스커트에 하일 신으면은, 침 흘리고 쫓아간다던가, 뭐 그런 거라는 거야. 연애인데 너무 미안하다. 진짜 미치겠다, 여기. 또 나왔네. 이거 어떡하면 좋아? 어여긴 확실합니다. 둘중 하나고 습니다 음,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어왜이 사람의 관계를 갖다가 이 안에서 계속 머뭇거리냐라고 하면은요. 음. 뭐뭐뭐비라 하면은 그래도 내가 입대 꺼 어, 드림공이 있는데 어, 드림공이 있기 때문에 드림공이 아까워서 그걸 갖다가 버리지 못함이 아니한가. 그렇지만 이 그런거 내가 여기서 물러나면 거두는 것도 없잖아. 어, 그러니까 물러날 수 없다라는 거죠. 음. 그래서 그러면 연애의 키워드는 뭐냐라고 하면은요. 너무 이런것에 이 사람이 어떻게 아까 그런걸 신경쓰지 말고 여러분만의 그반 자기네그 내면의 아름다움을 갖다가 어그이 사람 때문에 이 사람 신경 쓰느라고 못했던 그걸 갖다가 살펴라 예를 들어서 내가 나의 매력은 이거야라고 생각했던 게이 사람 만나면서 다 죽어버린 게 아닌가 어그 매력을 갖다가 차, 다시 찾으라라는 거예요 어 그거를 찾으면 어 그것을 찾으면 해결되나요? 라고 보면은 그렇다고 볼수 있겠지? 어, 뭐 100% 예스요라고 말할 수 없지만은 내그 내면의 그 나의 보석 같은 그러한 그런 걸 갖다가 내가 어, 이 사람 때문에 빛이 죽었다라고 봐. 그그 빛을 그 다시 살려내면 그 빛을 갖다 딱 보고 헐, 헐 렐레 하고서 슉 하고서 어, 고개가 돌아올 수도 있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이 여자들이 그래요. 이렇게 한번 이렇게 정준 사람한테 어, 정을 줬잖아. 그러니까 이 사람한테 올이라는 경향이 있다라는 거야. 왜 그러냐면 남자들 이 는 어린 나이 여자 싫어요. 어. 맞뭐 연애 연애 뭐 무슨 보고서 보면 어린 애 평생 못 되는 여자가 어린 나이에 그 무슨 개 같은 소리입니까? 어, 어린 나이 뭐 돼? 어, 진짜 오린 데내 인생에 어느 시공창에 가서 오린 된다라는 거야. 어, 왜 그러냐라고 하면 남자들은 그냥 자기 발전을 할수 있는 여자를 갖다 좋아해. 맨날 어 똑같은 여자 싫어한다라는 거야. 같은 여자를 할지라도 살짝 막 계속 좀 변하는 어떤 어, 뭐 그러다고 그러니까 뭐 오늘 다르고 내일 달리 다르 이게 아니야. 그래도 봄은 봄에만 봄에 맞게 여름이면 여름에 맞게 겨울이면 겨울에 맞게 어떤 응 어, 변해 주는 센스 그걸 갖다가 또 챙긴다라는 거지. 아, 욕심도 많아. 우후훗, 어. 남자들은 뭐다? 어, 욕심쟁이 우후훗이다. 내 여자한테서 그런 빛이 잃어간다. 처음에는 그 빛이 좋아서 그랬는데, 어, 다른 빛을 요구한다라는 거지. 근데 여러분은요, 그 잃어버린 그 빛을 갖다가 찾게 되면은요, 이 사람이 돌아올 확률이, 어, 이 사람의 마음을 잡을 확률이 크다라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그렇겠지. 뭐, 100%는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 이렇게 좋은 카드에서 나오잖아. 너 안에 있는 빛을 찾으라고. 응, 음, 빛이 다 죽어버렸어. 얘 때문에 하도 속이 썩어가지고, 응. 어딜로 틀지 모르니까, 얘 마음을 갖다 알 길이 없으니까. 이사람만 마음을 갖다 잘,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진짜 이 사람의 그 마음에 따라서 그냥 오늘은 이렇고 내일은 저렇고 환장하겠는 거지. 이거는 연애가 아니에요. 정신적인 고문이야. 뇌에다가 주리를 틀고 있다니까? 암튼. 그러니까, 어떡하라? 어, 여러분의 빛을 찾아라. 그러면은 여러분이 갑이 될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재회를 한번 봅시다. 재회는요, 많이 지쳐있어. 많이 지쳐있고, 여기는 어느 정도 알려면 알수 있는 게 아닌가? 음. 알람을 알수 있다라고 봐요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그 한숨 한숨에다가 어떠한 생명력을 불어 넣을 필요가 있어 그게 무슨 뜻이냐 라고 하면 너무 지쳐있고 힘들다 라는 거야 그 이제 딱이재회의 카드를 보니까 딱 생각난 노래가 있어 뭐 기다리다가 지친다 응 그거 왜넌넌넌내맘 아니.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이 너무 지쳐있다 라는 거야 응. 그래도 여기는요, 그, 헤어졌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의 관계는 유지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겠다. 뭐, 안부를 묻는다든지. 아니면, 근황이 책, 어, 근황, 근황을 갖다가 알수 있는 어떤 루트가 있다든지. 그래서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너무 깜깜 무소식인 경우는 아닐 수 있겠다 싶어요. 음, 그래서, 그냥 그런 거 보면서 여러분들도 그런 거지. 그 사람이 인지상정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도 내가 드렸던 공이, 있, 는데 그리고 그런 것도 있어. 또 내가 딴 놈을 또 만나보니까 시원치 않더라. 내가 딴 년을 만나봤더니, 어, 그년이 그년이더라. 어, 그놈이 그놈이더라. 그럴 거면은 그래도 그 구간이 명, 어, 명관이라고 내가 사귀었던 사람이 낫지 않겠나. 그런 마음도 없지는 않아요. 왜 그러냐면 귀찮거든, 다. 어, 어, 어디 사세요? 어, 직업이 뭐예요? 무슨 색깔 좋아해요? 어, 뭐, 어, 인생 그렇구나. 어, 그 국민학교 때는 어떻게 지냈어요? 어렸을 때 어땠어요? 이거 다 지겹고 귀찮은 거야. 아, 그 들어 뭐하냐, 솔직히. 어, 재미도 없고. 그리고 또 그런 걸 갖다 또 재미있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아, 진짜 구질구질하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다라는 거야. 그런 거 보니까 여러분들이 아 짜증난다. 그래도 아, 혼자 살기는 그렇고 어, 딱히 이 사람한테 어떠한 사랑 사랑이 남아있어라 기보다는 그러니까 혼자 있기는 그렇고 어, 그렇다기 딱히 그 저기 시절 인연이 좋게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애매 애매하니까 그냥 얘라도 당분간 뭐 어찌 해볼까라는 생각이 없지도 않겠다라는 거지 어, 없지도 않겠다라는 거예요. 음. 그래도 또또 또 이렇게 내가 한숨 돌리고 딱 보니까 어뭐 딱히 뭐 저건 없고 음 그거 그리고 뭐. 아, 내가, 그때, 너무 오버액션 한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고, 어,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있었겠는가 싶기도 하고, 이게 그래, 그, 그래. 사람이 다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는요, 그때가, 어, 이게 진짜 이건 마지막이야. 이건 끝내야 돼. 근데 좀 시간이 딱 지나고 나면 어때요? 아, 내가 굳이 그럴 필요가 있었겠는가라는, 뭐, 그런 생각도 든다라는 거지. 응,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조금 생각에 잠길 거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무 어, 아 내가 그때 너무 감정적으로 몰입을 했어 조금 덜했어야 되는데라는 어떤 그런 생각 후회는 아니고 후회는 아니고 아좀 그때 그럴 걸 그랬나 뭐 후회까지 할 정도는 아니다라고 봐요 어, 왜 그러냐라고 한다라고 하면은. 아, 어, 이게 딱히 막 미련미련이 남았다라고 보기는 힘들어 어~ 미련미련이 남긴 힘, 어~ 보기는 힘들고 어~ 그리고 또 누군가를 갖다가 또 사겨 사겨 하기도 귀찮아 그러니까 그냥 그~ 그~ 심심할 때말똥무 정도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뭐~ 말똥무로 나쁘진 않진 않아요 어. 그 신, 책임지지 않는 그런 관계까지 가라이탄 관계는 나는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데 내 정신 건강에도 좋고 뭐 하기사 이 사람이 진짜 진짜 나쁜 놈이 아니라는 전제하에. 어 그냥 그래도 조금 내 여자한테 소홀히 하고 무책임하고 조금 말좀안 듣고 이 정도면은 그래도 나쁘지 않지 않나? 음 나는 어지간한 사람보다는 그래도 그게 더날날수 있을 거라 생각해 진짜 나쁜 놈 나쁜 놈 아니라는 전제 하에서요. 어뭐딴놈 만나봤자 그 놈이 그 놈이야 남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진짜 이 사람이 내가 도저히 용서 못할 짓을 했다. 어. 어. 진짜. 어. 바람 바람기가 완전 너무 너무 심해 가지고 도저히 얘는 믿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그런 거야. 성격이 조금 못 하고 이런 것쯤은 커버될 수 있지 않나요? 바람만 아니라면. 아,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 그렇지만 그래도 바람이나 이런 것들이 제일 바람이나 아니면 도박 뭐술 지나치게 마시잖아. 요 정도면 되지 않겠나 싶어요. 음. 하기사 남자가 술도박 여자만 멀리해도 성공한다 합이다 그것만 멀리하면 헤어질 이유가 없겠지. 어, 여기서는 그래요. 어, 재회는요. 아직까지는 시기상조다라고 봐요. 어, 여러분이 아예 재회에 대해서 마음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마음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딱히 막 구미가 당기고 그런 거는 없어. 왜 그러냐라고 한다면요. 은 굳이 여러분들이 여기서 뭘더 하고 싶은 마음이 없다라는 거야. 어. 근데 왜제뭐 제, 그랬 그래, 어, 그뭐 내가 괜히 그랬나라고 하는 거는 가끔씩 사람이요 마음이 이렇게 조금 뭐지 오락가락할 때가 있어 어, 뭐 딱히 내가 이 사람하고 재회 제외 재회를 해야겠다 이게 아니라 가끔씩 센티해질 때는 생각도 난다라는 거야 근데 그거 갖고 제라고로 말할 수는 없지 음. 그렇지만 여기는 완전히 부정적이지도 않고 막 그렇게 믿지도 않 안타라고 봐요. 그래서 뭐 친구 정도로 남아 있는 거는 나쁘지 않지 않나? 난 싶다. 응. 왜냐면 얘, 얘. 동성끼리 얘기 못하는 얘기도 있잖아. 어, 남자하고 또 얘기해야지 또 어, 주거니 받거니 하는 그런 것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나는 진짜 뭐 진짜 진짜 나쁘게 헤어지지 않은 이상에는 어, 친구 정도는 괜찮지 않겠나라고 보고요네 어떻게 도움이 되셨나요? 어, 좋아요 구독 잊지 마시고 음, 음, 음, 음. 내일 이 시간에 또 다른 내용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네 이번 카드를 뽑아주신 분 리딩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어디 봅시다 어, 그 사람은 나랑 어떻게 하고 싶은 걸까 어디 봅시다 썸일 때는 어, 여기는 좀 준비가 된것 같은데 뭔가 새롭게 시작할 준비가 된 됐다라고 봐요 음, 썸은 아주 좋다 어, 썸은 순조롭다 그러면 연애는 어디 봅시다 음. 연애는 왜 해구 연애가 조금 불안불안하구만 어, 둘중 하나가 마음이 떴을 수도 있어요 어, 둘중 하나가 마음이 떴겠다라고 봐요 음, 자 그래, 그래서 어디보다 그래서 여기는 그 연애는요 자기 자신을 갖다가 조금 돌아볼 필요가 있어 음, 어디 봅시다 어, 그리고 여기 제외는 음, 재회는 뭐지 아이고 여기는요 재회는 진짜 완전히 어, 갈아 얻고 부셔야 된다 라고 봐 아, 그게 무슨 뜻이냐 라고 하면 나중에 설명을 해 드릴게 음, 자 일단은 썸부터 어디 봅시다 어. 썸은요 어, 그 사람은 나랑 어떻게 하고 싶냐 라고 하면 여기는 둘중 하나다 라고 봐요 둘중 하나다 라고 냐면 썸이니까 이 사람이 여러분한테 어, 다가올 거예요 썸은 걱정, 걱정하지 않아도 돼이 사람이 액션을 하겠다 어. 이 걱정 없어요. 어, 뭐 다야 그렇겠습니까? 많은 뭐남자 좋은데 뭐 어, 저기 남자답고 팩이 있고 여기는 좀 젊은 젊은 친구를 쓸 수가 있겠다. 어, 그래서 여러분의 어, 사랑을 어, 사랑을 새로운 사랑이 시작되는 게 아닌가. 어, 새로운 사랑이 시작된다. 음, 저기막 뭐, 좋겠다. 아, 부럽다라는 거죠. 썸은 더 이상 볼 필요가 없어요. 음, 자. 태계 씨 나왔잖아. 어, 저기, 그, 저기, 여러분도 이 사람이 다가온 모양. 호응해줘요. 튕기지 말고. 좋은데 왜 튕겨? 시간 아깝다. 그 튕길 시간에 뽀뽀라도 한번더 해. 응. 어, 뭐하러 튕기고 앉아 있어. 자, 그럼. 저, <웃음> 연애, 연애가 좀 불안한데? 음. 연애는요, 이, 그, 그, 그런 것 같아. 여러분들이. 그, 어떠한 기로에 서 있을 수도 있어요. 무슨 기로라고 하면은, 내가 정말 이 사람하고, 어, 저기, 뭐야 제대로 된, 어떠, 그러니 업그레이드 를 시켜야 되잖아요. 연애라는 게. 어, 맨날, 자기 어쩌고저쩌고 한다기보다, 미래를 계획을 해야 되는데, 이게 과연, 어, 미래를 갖다가 다져나갈 수 있겠냐라는 거야. 여러분들 분들은, 이제는 우리가 뭔가, 어, 저기, 저기, 막 서로에게 발전이 되는 사람으로 있어줘야 되는 시기가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자기 자리를 갖다 다져야 되는 시기인데, 이게 뭔가가 지금 꼬이고 있다라는 거죠. 음, 뭔가가 꼬이고 있다. 그래서 이렇게 기로에 놓였다라고 봐요. 음. 그리고 어이 관계에 대한 회의감도 좀 느껴지고 내가 이러려고 이러려고 너를 만났나라는 생각도 든다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여기서 뭐 오늘 주제가 그 사람은 나랑 어떻게 하고 싶은 걸까잖아. 근데 이걸 갖다가 이거 쌍방에 다 느끼고 있는 게 아닌가? 음. 응. 어쩌면 여러분 그 사람이 이이 이 사람 여러분들하고의 만남에 대해서 회의를 느끼기 때문에 여러분이 불안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어 제가 지금 어쩌자는 거지 지금 나하고 헤, 헤어지자는 건가 여기서 우리 관계를 갖다 쪽내자는 건가 그니까 러 여러분들도 그런 거야 그 사람의 결정을 갖다가 기다리고 있, 있다라고 봐요. 어 그러기 때문에 어떻게 돼어 미치는 거지 아. 그게 미치는 거예요. 그 저기 막 어렸을 적에 불주사 맞을 적에 쫙 이렇게 줄줄 줄 쓰잖아. 주사 맞을 때줄있는데그래도 나랑 멀리 있을 때는 어, 어 어떡하지? 어떡하지? 그제 막 가까워져 봐. 어, 미칠 것 같지. 어 미칠 것 같지. 어. 어, 마, 맞을 수도 없고. 어, 그냥 눈깎고 맞을 수도 없고 안 맞을 수도 없고 그런 거예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도 그런 거예요. 음, 여러분들은 보니까 이 감정적으로 안절부절 못하는 걸로 봐가지고는 여러분들은 사랑에 남아 있는데 어그 사람의 마음이 여러분들한테서 자꾸 떠나가고 있는 걸 갖다가 느끼는 거 아닌가 음 그래서 그 통보를 갖다가 어, 받을까 봐 조마조마하고 있을 수도 있다는 라거 얘가 변해도 좀 많이 변했구나라는 어,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통보를 기다리면서 노심초사할 수도 있겠다 싶어요 음, 그래서 여러 이 조언 카드에서 여러분 자신을 갖다가 조금 단단하게 다질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마음이 흔들리고 막 이러면 안 된다는 라 거야. 음, 참 좋은 카드도 참 적절하게 나왔네. 음, 이, 이게요. 이 물론 사랑하는 사람이 하고서 진짜 어, 손깍지 끼고서 어, 너랑 나랑 영원하자 이러면 좋겠지만 영원하지 않다라는 거야왜 그러냐라고 한다면 내가 누누이 말하잖아. 눈의 뭘 말해? 어, 여러분의 진정한 반쪽을 찾아가기 위한 하나의 경로라는 거예요. 어, 그길 위에서 만남과 헤어짐을 이 사람인가 싶었는데 아니고 이 사람인가 싶었는데 마음을 줬는데 아니고 그 마음을 주고 상처를 받고 그게 아, 수많은 반복을 통해서 진짜 내 사람을 갖다가 찾아간다. 나는가 첫눈에 반해서 첫사랑이 내 여자가 되고 내 와이프가 되고 어 그래서 내 할매가 되고 이런 거는 굉장히 드물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 소설이나 영화에서 나오는 거야. 어, 첫사랑을 죽을 때까지 가져가는 거 그거 쉬운 일 아니에요. 어. 그거 쉬운 일 아니야. 다섯 번 결혼하는 것만큼이나 어려운 게 첫사랑하고 오래 가져가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엘리자베스 테일러 일곱 번 결혼했죠. 와우 하잖아. 요 그거 어려운 거잖아요. 어떻게 일곱 번씩 결혼해? 어. 보통 두 번에서 세 번째 하면 사람들 기밥하잖아. 나, 아, 내, 네, 내네 팔자에 더 이상의 결혼은 없다라고 하는데, 일곱 번씩 가져가는 그 불구의 트지. 그게 뭐겠어? 음. 그만큼, 그 첫사랑하고서 오래 가져가는 확률이 일곱 번 결혼한 것보다 더 어려울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힘든 거야.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러한 과정들은 늘 숱에 맞봐. 그러니까 너무 힘들어하지 말라. 이게 위로가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힘들어하지 마시라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라면 여기가 네 인생의 종착점이 아니다라는 거지. 갈 사람은 가야지 새 사람이 들어온다라는 거예요. 더 좋은 사람이 더 들어올지 어떻게 알아? 음, 응. 왜 그러냐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너무 지금 이 사람 때문에 노심초사하고 있는 게 카드에서 다 나, 막 불안해. 어, 잠이, 자, 어, 내가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이, 이걸 갖다가, 만약에 내가 이별을 통보하기라도 하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되지? 어, 막 이런 거라는 거야. 어, 내가 이때껏, 이 사람을 해서 이만큼을 갖다 노력을 했는데, 어, 여러분, 내가 늘, 늘 말하는 거지만, 여자는요, 어, 엄마가 되면 안 돼. 엄마가 되는 순간 남자는 도망이 가요 그럼 난 뭐가 돼야 돼? 여자가 돼야 돼 어, 그 저기 막뭐 이해심 많고배려심많고그 개나 줘버려 그렇게 하면 뭐한다 헌신하면 헌신짝돼 어, 연애는요 여우같아야 되는 거고요 나를 갖다가 계속 변신하면서 그 사람이 정신을 갖다가 쉴수 없이 나만 사랑하게 만들어야 된다라는 거야 어, 왜냐면 남자들은 시각적인 게 약하거든요 시각 이게 동물이라는 거야 주변에 그 널린 것들 너무너무 많아 그거 보면서 나에 대한 마음을 갖다가 계속 유지를 하려면 나도 그만큼은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사람의 마음을 맞추기 위해서 노력하지 말고 나의 개발을 위해서 노력하라는 거지. 그래야지 이 사람이 딸기 오는 거지. 내가 얘를 쫓아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음. 그래서 남자 이게 연애를 할 때는요 반드시 자기 자신을 갖다가 견고하게 두도록 항상 노력을 해야 돼. 이 사람은 뭐 좋아하는 거 뭐고 그 사람 좋아하는 거에 다 맞추려고 하니까 나는 을이 되는 거라라는 거예요. 어, 지금 통보를 갖다가 기다리고 있는 거잖아. 어, 이 사람이 막 지금 갈팡질팡 하는 게 나하고 이거 곧끝날것 같은 건가? 끝내려는 건가? 막이 생각 때문에 여기는요. 어, 너무 힘들다라고 봐요. 여긴 조금 힘들다. 마음이 힘들겠다. 뭐 다야 그렇겠습니까? 어. 여기에서 보니까 그런 거지. 그 어. 까딱하면 얘가 떠날 것 같으니까 힘들다라는 거예요. 맞아. 타워 나오잖아요. 그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라고 하면요. 아직 통보를 받지 않으셨다면요. 은 일단은 어, 너무 그 우리가 차 마실 때도 그래 차 마실 때 보면 앞에 앉은 사람이 아, 막 이렇게 하고 막막 아, 아, 막 이렇게 하면은 앞에 있는 사람이 불안하잖아요. 어, 좀 느긋 좀 여유 있는 마음으로 어, 상대방 갖다가 대하했다 조금 늦은 감이 없지는 않아요. 어, 여기는요. 그랬 어, 저기 막 그랬어야 돼뭐 여러분들 항상 연애하면 맞춰주는 식가 아니었나요? 그런 것보다는, 어, 자기 자신을 갖다가 좀더좀이 어 사람의 그 행동 하나, 눈짓 하나에 움직이는 것보다는 내가 내 자신을 갖다가 확세서좀 눈치를 보지 말라라는 거야. 음. 여기는 좀 그런 케이스들이 많겠다. 그러다 보니까 남자가 자꾸 떠나요. 그것 때문에 떠난다라는 거야. 이렇게 계속 패턴 반복되지 않습니까? 아니에 요이 사람의 처음이야라고 한다면은요, 여러분 저기 막 나를 갖다가 갖고 오시고 내 마음을 갖다가 다 간단하게 만드는 게 먼저라는 거예요. 그래야지, 어,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내곁에 꽉 붙들어 줄수 있다라는 거야. 끌려다니고 봐주고 이해하고 그런다고서 저기, 저기 되지 않아요. 어, 왜 그러냐라고 한다면은요, 이 사람 나이가 몇 살이야? 일곱 살에요? 다섯 살에 아니잖아. 성인이잖아. 옳고 그름은 판단할 수 있는 나이라라는 거예요. 어 그런데도 내 여자를 갖다가 외롭고 힘들게 둔다면, 어 그거는 그 사람이 여러분이 아무리 노력해도 이 사람은 변하지 않을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인격 형성이 몇 살부터 되는 줄 아세요? 열다섯 살이면 이미 인격 형성이 다 돼서 부모도 못 바꾼대요. 부모도 못 바꾸는 사람을 여러분들이 바꿀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 말라라는 거지. 그럼 어떻게 해야 되요라고 한다면요, 당당히 지세요. 어 당당해지시고 나를 갖다가 좀어내 마음 자체를 갖다가 여기 저기 막탁 어, 반듯하게 두는 그러한 연습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질질질질 마음 자체가 천성이 약해, 마음 천성이 약하기 때문에 끌려다닌다라는 거예요. 어 그런 이 조언 카드에서도 내 자신을 갖다가 견고하게 하라라고 나와요. 어, 그래야지 연애에 성공을 한다라는 거지 이번이 마지막 연애라고 생각하지 말아야 앞으로 더 많은 연애를 갖다 해야 될지도 모르는데 매번 연애할 때마다 이러면 안된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의 마음을 갖다가 어, 그 우리가 그 땅을 갖다 이렇게 밟잖아 튼튼해지라고 어, 땅을 갖다가 꼭꼭꼭 눌러야지 나무도 흔들리지 않고 잘 자라는 것처럼 여러분의 마음을 갖다가 그렇게 꼭꼭꼭꼭 다지, 다지는 시기로, 어, 시기로 만드는 것이 어떤 한가라고 조언 카드에서 알려주고 있어 미안해요 패폭해서 근데 어때 카드가 이렇게 나와버렸는데 여기서 잘될 거예요 매달려 보세요 그러다 세대면 매달린다고 될것 같으면 헤어지지도 않아요. 음아튼 여기는 조금 부정적인 결과가 올 확률이 크다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하면요 결과에 연연하지 말고 여러분의 마인드 여러분의 그 인생을 갖다가 좀 다져나가는 그 기간으로 삼을 삼 삼으라라는 거죠. 네 그다음에 재회를 볼까요? 재회는 어떤 것이냐라고 하면은 에이, 네 자신을 너, 여러분들을 갖다가 조금 더이 어, 사람하고 재회를 갖다가 너무 기다리지 말고 어, 여러분들의 그 자, 자신을 어, 여러분을 갖다가 좀 혁신적으로 개혁을 하다 어 개혁을 하라 뭐어 뭐 주변이나 뭐 집안을 갖다 갈아엎는 게 아니라 나를 개혁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어 재회가 가능하겠다라는 거지 왜 그러냐 라면 그렇게 방구석에 처박혀 있어서 울고 있다라고 해서 누가 알아주는 것이다 아니야 안 알아줘 내가 울고 있는지 어떻게 알아 네가 그리워 미치겠어 그래서 나 울고 있어 그거 도움안 돼요 그리고 남자들이 여자의 눈물이 약하다고 누가 그래 누가 그런 개뻥을 해 처음에야 그렇지 어, 10대 후반이나 20대 때야, 그렇지. 나이를 먹으면 남자들이, 아, 또 질질 짠다라고 해. 너는 짜는 게 무기냐, 이런다라. 왜? 울면은 더 이상 말이 안 통하니까 A씨하고 나가버리잖아. 그럼 이건 대화가 아니야. 울음으로써 뭔가를 갖다가 해, 결 해결하려고 그러면 해결되는 게 1도 없다라는 거야. 미안해요, 팩폭해서. 음. 응. 뭐 어쩔 수 없잖아. 카드가 이렇게 나왔는데 내가 여기서 거짓말을 하라고? 어, 그건 안되지. 그럼 나말더 버벅버벅해. 지금 오늘 리딩 시원하죠? 그냥 팩폭 때려버리니까. 아. 진아 속이 시원해. 막 말을 갖다 빙빙 돌리려니까 미칠 것 같아요. 카드가 이렇게 나오는데 나더러 어쩌라고. 우리 연애가 모든 것이 다 성공적으로 끝냅니다끝냅니까 어. 신드렐라가, 와 저기, 막, 왕자님 만나서 해피엔딩으로 끝났다. 그거는 동화 속에서 나는 거죠. 우리의 현실을 잔혹동화라라는 거예요. 물론 다 그렇겠습니까? 만약 아니지. 그렇지만 우리가 좋을 거라고 생각했던 그러한 연애들이랑 만나면 엔딩이 어땠어요? 여러분, 이별 한번안 해본 사람 있었어요? 그때 연애 시작할 때그 마음이 어땠어? 다 뜨거웠어. 내 연애는. 영원할 것이고 내 남자는 퍼펙트일 것이라 생각하고 연애하지 내 남자는 거지 같은 새끼 거야라고 연애를 안 한다라는 거야 그게 바로 사람의 심리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하는 거 여러분들의 그걸 갖다가 완전히 그 혁신적으로 그냥 확 뜯어 엎어야 된다라고 알려주고 있잖아 여기서는 아 그러니까 뜯어 엎어요 우울해 있지 말고 내가 왜 그러냐면 이게 이 여기는요 너무 우울해 지금. 음, 여기 여기 연애도 그, 그 카드 전체가 우울. 여기 썸밖에 좋은 게 없네. 어, 썸 타는 사람들은 좋네요. 어, 그렇지만 어, 연애 자체, 연애나 뭐그 제외는 우울하다라고 봐. 어, 러브 이즈 블루야 완전히. 그리고 저기 뭐 지나간 것에 대해서 연연하지 말아요. 아픔만 줬던 사랑에 뭘 그렇게 집착을 하십니까 아픔만 준 거잖아 어. 물론 상대방이 여러분에 대한 미련은 있긴 있어요 왜 어떤 미련이냐라는 거예요 좋은 미련이냐 라고 보면 난 그렇지 않다라고 봐 굉장히 이기적인 마음으로 여러분들을 생각할 수 있어요 어. 그 사람의 마음이 뭐냐면 이기적인 마음이다라는 거야내 것은 내주기 싫고 네 것은 갖고 싶고 하는 그런 거라는 거지. 그게 무슨 뜻이냐라면요 남자들도 그런 게 있어요 그 저기 막그 내가 뭐 너를 갖다가 너를 다시 찾아가고 싶은 마음보다도 마음도 있지만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가 너를 갖다 찾아가지는 않는다. 그게 무슨 뜻이냐라면 굉장히 이기적인 거라는 거지. 너의 마음을 갖다가 내 보험으로 잡아두고 싶다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 사람한테 보험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 선생님 설마요? 라고 하면 진짜 오고 싶으면 왔지? 아, 그찮아요 여러분 저기 막, 다이어트 중이야. 아, 내가 20kg를 빼야 돼. 근데 여러분이 진짜, 진짜 최애, 최애 음식이 눈앞에 있어. 그거 안 먹습니까? 오늘 하루만, 어, 다이어트 풀고, 내일서부터 다이어트 하자. 먹잖아. 어, 먹잖아. 최애가 거기 있어. 이거 안 먹으면은, 딴 놈이 먹을 수 있어. 그런데도 안 먹어? 먹는다란 말이에요. 그, 그, 그, 그게 무슨 뜻이냐라고 하면은, 남자는요, 지가 좋으면요, 간안 본다라는 거야. 그냥 와. 어, 그냥 와. 그래서 지금 여러분한테 오지도 가지도 않을 거고 어정쩡한 만약에 그런 사이에 있다. 막 미련만 쩔쩔쩔쩔 남겨갖고 얘가 나랑 다시 해보고 싶다는 뜻인가 하고서 내가 진짜 개 아, 이게 무슨 뜻이지 하고서 진짜 학교 다닐 때 공부를 갖다 그렇게 했으면 내가 1등 했을 텐데 내가 얘 마음을 갖다가 해집고 앉아있잖아. 얘, 얘가 얘 이게 무슨 뜻일까 하고서 그렇다라는 거야. 근데 올 놈은 온다라는 거야. 여러분이 애쓰지 않아도. 어, 얘가 왜안 오겠어. 어, 왜안 오겠냐라는 거지. 어, 다른 더 좋은 게 있어. 그렇지만 여러분은 놓을 수가 없어. 뇌를 갖다가 어, 보험 하나 들어둔 거야. 어. 저활부금안 내잖아. 가끔씩 그냥 어, 미련에 눈빛 한번만 주면 알아서 기다려주는데 내가 뭐하러 뇌를 갖다 끊겠냐라는 거야. 미안해요. 팩폭해서. 음왜 그러냐라고 하면 아까도 그랬잖아. 올놈이면 온다고. 어, 여러분 인생 즐겁게 사시고 가셔요 어. 그래서 그러잖아 여러분 그 저기 뭐야 그 아주 그냥 혁신적으로 어, 여러분들 갖다 바꿀 생각이나 하고 있어라라는 거잖아. 사고 방식을 바꾸라라는 거예요. 그걸 바꿔야지 얘도 헛겁하고서 아 이러다 놓치겠다 싶어서 오지. 이 똑같은 사사 그니까 사람이야 스트레스를 받으면은요 몸이 왜 여기저기가 아픈 줄 아세요? 근육이 거기 가서 뭉치는 거야. 이렇게 스트레스로 이렇게 몸이 경직이 돼. 그렇다 보니까 혈액 순환이 안 되니까 조금만 움직이도 뻑하고. 어 거기 가서 스탁이 된 거야. 그러니까 뻑하고 뭉치고, 어담들고 결리고 막 이런다는 거야. 왜? 스트레스 받으면은 둘중 하나야 미친 듯이 움직여서 내 몸을 혹사시키거나 아니면은. 그냥, 어, 저기, 막, 나무늘보가 돼갖고 쇼파에 늘어져 있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뭐야, 어, 하나는 너무 내 몸을 혹사시켜서 병이 오고, 하나는 내 몸을 너무 안 움직여서 병이 온다라는 거예요, 어. 여기는요, 내 몸, 나내그 내 생각이나 이런 것들을 갖다가 조금 뭐 어, 바꿔야 될 필요가 있어. 어, 기다리면은 그렇게 한숨 쉬면서 기다리잖아. 이 슬픔이 끝나기를 얘가 나를 갖다가 진짜 제대로 봐주기를 하고 기다린다거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이 사람한테 어, 너무 쇠뇌를 당해서 여러분 자신을 갖다가 돌아보지 않고 있다는 거지. 여기는 그런 거 맞아요. 쇠뇌 쇠뇌를 당해서 황조도 높아 이, 이 인간의 가스라이팅을 갖다가 엄청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거기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는 거지. 싫어 싫어하면서도 기다리는 거야. 그런 내자신에 너무나 미울 수도 있고. 어, 그러니까 어. 바꿔라. 어. 내내 내 생각이나 이런 걸다 바꿔라. 여러분이 이 사람하고 몇 년을 사귀었든 여러분이 이 사람하고 있었던 시간보다 이 사람이 없었던 시간이 더 길지 않나요? 그렇잖아. 그런데 왜이 사람이 여러분의 인생을 좌지우지해야 되냐라는 거야. 어. 제외하고 싶은데 이 말에서 정말 미안한데요. 왜 그러냐면 여기 카드에서 나오는 것처럼 올러이모 왔다라는 거예요. 선생님 그 사람 저 아직도 사랑해요. 그래 사랑해. 사랑해요. 어, 사랑 안한단말안 했어. 근데 뭐냐. 더 중요한 게 있어. 자기 자신을 더 사랑한다라는 거야. 어,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을 보험을 들어뒀다는 거야. 음, 여러분의 이런 걸 갖다가 계속 가스라이팅 하면서. 어, 그러니까 뭐다? 음, 생각을 바꿔라. 아주 대대적인 계획을, 개, 개혁! 어, 개혁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응, 어, 제외요? 어, 글쎄요. 음, 여기서는요, 제외가 되더라도요, 옛날로 또 돌아가서 여러분이 이 사람의 종이 돼야 돼. 어. 그거 할수 있겠으면은 뭐그 그래, 내가 이 사람의 종이 돼도 내가 행복하다 그러면 가는 거고 서 저, 저도 인제 제도 저 삶도 중요하고 저도 사랑스러운 사람이에요 저는 못해요라고 하시면어 못하는 거지 음 근데 여기는요 착해 어이 이번 카드가 되게 순하고 착해요 그래서 이게 먹혔던 것같아어자 키워드 뭐라고요 개혁이요 개혁 음 개혁하라 자 이번 카드 도움이 되셨나요? 음 좋아요 구독 잊지 마시고 요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또 다른 내용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네 3번 카드를 뽑아주신 분 리딩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아, 여러분 저 반지가 너무 꽉 껴요 지금 손이 땡땡 부어가지고 응, 요즘에 몸 컨디션 안 좋아요. 응, 몸 컨디션 안 좋은데도 이렇게 열정적으로 리딩을 하고 있어. 내가 여러분들하고 약속을 갖다가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게딱 티가 나는 대목이죠. 응, 손이 너무 많이 부었어요. 아플 정도로. 응. 그러니까 여러분이 행복하길 바래요 음, 정말로 행복하길 바래 아프지 말고 자 어디 봅시다 어그 사람은 나랑 어떻게 하고 싶을까 어떻게 하고 싶을까요 연애 썸은 썸은 어디 봅시다 음. 썸은 조금 힘들겠다, 음. 왜그러냐면 사람이 너무 성격이, 음. 타협이 안 된다. 뭐, 이런 거는, 뭐, 독립투사할 때나 좋았지. 요즘 같은 시대에 이렇게 타협이 안 되면, 이 사람은 잘못 태어났어, 아 음. 저기, 뭐, 일제시대에 태어났으면은, 진짜 이렇게 그냥, 최창, 쇠창사를 톡 뜯으면서, 자유를 달라, 막 이랬을 텐데. <웃음> 여기는요, 어, 썸은 둘중 하나다. 음. 근데 이 사람이 왜 그런지 알아요? 여러분? 음. 이 사람은요, 겉으로 보기에는 뭐, 어떠콩, 저떠콩 보일 수 있었겠지만, 음. 실질적으로는 이 마음 자체가 불안한 사람이에요. 어, 약간 우울증 같은 게 있을 수도 있어.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렇게 강하게, 막, 썸인데도 불구하고 어떨 땐 얘가 나하고 뭐 하자는 거야, 어, 그, 그, 이기, 이기, 이기, 진짜. 아, 싸우자는 거야? 붙이자는 거야? 애매할 때 있잖아요. 싸우면서 정든다라는 말 있잖아요. 어이, 싸우면서 정들, 그 정은 그렇게 들수 있겠지만, 나중에 싸울, 헤어질 때는 더, 더, 더, 더 씨게 싸우고 헤어진다니까. 근데 이 사람이 그런 게 있어. 여러분, 차, 이 조언 카드에서도 그래. 여러분의 그, 여, 자한테는그 감각이란 게 있잖아요. 어, 어제 촉, 어, 촉이지, 촉. 촉딱 왔죠? 어, 이 사람 왜 이러는 줄. 어 여러분의 촉을 갖다가 어, 좀 일깨워줄 필요가 있어 촉을 좀 닦아봐. 촉이 무뎌진 거 아니야? 어, 왜 사람이 촉이 왜 무뎌지는 줄 아세요? 어떠한 그 조바심이 나면 촉이 무뎌져. 어, 그게 무슨 뜻이냐라고 하면 어, 남들은 다 이렇게 하는데 나는 이게 뭘까라는 그런 생각 때문에 그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야 내가 이 말을 이거 꺼내기도 전에 이게 내가 이 말부터 꺼내고 이게 낫지. 어, 바로 이거야 이거. 내가 방금 한 말. 남들은 이런데 이런 거. 어, 그런 것 때문에 마음이 좁아심이 난다라는 거야. 음. 그래서 그 조바심을 버리고 응, 여러분의 그 촉을 갖다가 조금 응, 그, 그저 예민하게 만들어 봐요. 어, 그래 딱 가서 그 여러분들은 사람을 갖다가 좋은 사람인지 나쁜 사람인지 금방 금방 가릴 수 있는 그 어떤 에너지가 있는 사람인데 요즘에 그게 안 돼. 응. 왜 그래 조바심 때문에 그런다니까 어, 조바심 때문에 그러고 자꾸 시간은 지나고 나이는 먹는데 뭐 제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 조바심이 여러분들의 그어그 어, 그 뭐지 촉촉했던 촉을 갖다가 어, 거기에 곰팡이를 쓸게 했다라는 거예요 음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더어 저기 막이 사람을 갖다가 너무 이렇게 그 좀좀 이게 조그만 데서 보지 말고 좀 넓게 봐라 넓게 그게 무슨 뜻이냐라고 한다면은요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거이 사람에 대해서 무엇을 알, 알게 될지를 두려워하지 말고 알아라 알아. 왜 그러냐라고 하면은 우리가 그런 거잖아요 썸을 타서 연애가 된다면은 이 사람은 결혼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잖아요 선생님 제 결혼할 생각 없고 연애만할 건데요 뭐 그러면은 뭐 상관없지 어 누구랑 써도 무상하냐 연애만, 연애만 하면 되는데 어, 근데 만약에, 이게, 바, 그, 저기, 뭐, 연애에서 잘 되면 결혼도 할수 있죠라는 그런 마인드가 있는 사람이라면, 음, 좀더 폭넓게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지. 어, 이 사람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고 너무 조바심 내지 말아라. 왜 그러냐라고 하면요. 은 세상은 넓고 사람은 많다. 라는 거예요. 음. 얼마든지, 이 저기, 막, 좋은 사람 다 나타날 수 있다라고 봐. 그러니까 너무 조바심 낸다, 안 낸다? 어, 내지 말고, 촉을 어떡하라? 어, 촉을 갖다가, 어, 방금 산 촉처럼, 어, 성능 좋게 만들어놔라. 응, 어, 아주 촉촉하게.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 타고난 게 뭐냐 면은 사람을 갖다가 분별해내는 걸 갖다가 타고났는데, 요즘에 그게 안 돼. 응 어, 그게 안돼 그게 다 여러분들 마음 속에 불안감 때문이다라는 거지 불안감 남들은 다 있는데 내가 뭐가 모자라서 없나 나도가 남한테 보여주는 그러한 거는 갖다가 생각하지 말아요 남이 내 인생 대신 살아주는 거 아니야 응. 사람이 대신할 수 없는 일이 두 가지가 있어. 뭐, 인생 살아주는 거하고 뭐야? 어, 화장실 가는 거. 화장실은 대신 가줄 수가 없잖아. 내가 가야지. 똑같은 거라는 거야. 연애도 누가 하는 가 여러분이 하는 거예요. 대신, 어, 대신해줄 수 있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뭐다? 어, 남들이 뭘 어떻게 하건, 남들이 누구랑 사귀건, 남들이 누구랑 어떻게 되든 상관하지 말고, 내, 나의 어떠한 그런 것을, 좋은 사람을 갖다 분별해낼 수 있는 어떠한 그런 그, 내, 내 몸에 그, 시스템을 갖다가, 어, 촉촉하게 만들어라, 라는 거예요. 네! 저기, 뭐, 썸은 끝났고, 그럼 연애를 봅시다, 연애. 연애는, <웃음> 이 사람, 이거는 안 고쳐져요. 음, 그냥, 그 인정하는 수밖에 없어. 어, 이, 그, 저기, 뭐, 이미, 이, 이게 몸에 뵌 습관이 아닌가? 음. 여러분들은 이 사람이 너무 어, 뭐지 덜렁덜렁 되는 그런 거 있잖아 어, 막그 제대로 제보지도 않고 막 뛰어드는 것 때문에 그냥 하나만 못 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은 스트레스 받을 수가 있고요. 어, 그렇게 하고 음. 조금 생각 좀 해가면서 뛰어들었으면 좋겠는데 그냥 막어 뭐든지 달겨드는 거야 어 저기 내가 내가 준비가 안 됐는데도 막 나한테 돌진하고 막 그렇다고 또 밀어내 밀어내도 또 돌진하고 막 이런 거에 짜증나 싫다 그랬잖아 그런데도 웃고 앉아 있고 그러니까 짜증나 그럴 수 있다라는 거야 그러나 어 그러나 그그 상태 그 사람 그 그대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 아닌가 어 그리고 이게 그런 거 같아요 이 사람 여러분한테 조금 과한 걸 갖다가 요구할 수 있고, 여러분들은 그게 안될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 하더라도 그냥 몸과 마음을 한번 열어봐요. 그러면 연애가 좀더 활, 활, 어, 활기차게 될수 있다라는 거지. 너무 이것도 안 돼, 저것도 안돼 하고, 좀 이렇게 닫지 말, 오픈, 그러니까 막 문을 갖다 닫아야, 어, 이거. 물 딱, 대서, 아, 안 돼, 이건 너무 안 돼. 이건 나하고 안 맞아. 탕 닫아버리고. 여기 딱 열다. 아, 아, 요것도 안 되겠는데, 탕 닫아버리면 할게 없어, 연인끼리. 어. 그러니까, 뭔가 마음을 갖다가 조금 촥 열어가지고, 즐겨요. 연인끼리는 그래도 돼. 어차피, 연인끼리는, 뭐, 뭐, 뭐, 보고, 뭐못 보고 다 봤잖아, 이미. 어. 가볼 때도 다 가보고, 뭐, 손잡고 키스하고, 다, 잠, 어, 잠도 잡았잖아. 연인이잖아, 연애잖아. 요즘에 연애하는데, 잠안자 잤고 연애하는 사람 있어요? 어잠 잔단 말이야. 그럼 이양잘 거면 어떻게 해 확실하게 자죠 이거 안 되고 저거 안 되고 그렇게 하다 보면은요 연애가 재미없어질 수 있고 자꾸 마찰만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야 상대방이 좋아하잖아 그거 음 아니 저기 뭐야, 뭐 하늘에 별을 따달라는 것도 아니고 네집 가서 돈좀 훔쳐와라 그러는 것도 아니고 그냥 뜨겁게 사 사랑하자는 건데 그냥. 마음을 갖다가 열어봐요 여러분들은 그 대화가 안돼 선생님 어 사람이 어떻게 짐승인가 요 맨날 그것만 하고 살아 얘기 좀 하자고 하는데 얘는 얘기가 안 돼요 소통이 안 되고요 뭐든지 달겨 들어요 그럴 수 있어 어 매사에 그래 뭐일 같은 것도 할 때도 그냥 아그 저기 만 자기가 좀 살펴준 바그러아아 아, 아, 이거 되는 거야 그냥 아, 기다려 봐 하면서 휙 벗어 뛰어 들어 있어 자기야 했는데 걔는 거기 가 있는 거야 어 그런 것처럼 너무 성급하지 않나 음. 그런데요, 그냥 내, 저기, 막, 그냥 그대로 받아들여요, 어. 왜 그러면 그 사람 캐릭터가 그래. 그 사람 캐릭터가 그렇고, 그렇다고 해가지고, 대화가, 대화가 안 되는 거는 있어요. 그래, 여러분들이 귀찮은 거야. 아 대화하고 나발이고, 뭐, 더 이상 뭘 어떻게 대화를 해, 어. 아, 어, 너무 힘들다. 얘, 얘하고 말하느니 진짜 벽에다 대고 얘기하는 게더 빠르겠다 싶을 수도 있어, 여러분들이. 그렇지만, 이 사람, 괜찮은 사람 같은데, 왜? 음. 괜찮은 사람 같은데 그 싸우지 말아요. 음 싸우지 말라라는 거야 그런 걸로 왜요라고 한다면은요 젊어서 그런 거야. 젊어서 한때안 그러면 어, 언제 그러나 싶어. 음 그렇고 음 괜찮아요. 다 저기 막 이해해주고 받아들이고 이 사람이 하자는 대로 하면 별 문제 없어요. 어, 너무 가리지 마. 여러분들이, 그, 그 밥상에서 편식하면은 먹을 게 없잖아. 어, 나 회, 날거 싫어해. 회, 회, 그 어, 나국 싫어해. 국 빼. 아나 어, 김치 싫어해. 김치 빼. 남는 거, 아 어, 멸치도 싫어. 멸치 자꾸 입안에 찔러. 싫어. 그러다 보면 남는 게 뭐가 있어. 어. 두부하고 계란밖에 없다는 거야. 계란 노른자 빡빡하게 빼내고 흰자만 먹으려니까 돈이 얼마나 들어. 암튼 그런 것처럼 사랑도 어, 내가 좋은 것만 쏙쏙 빼가질 수 없다라는 거죠. 이 사람 차, 저, 괜찮은데 왜? 음, 저기 막. 그 남자다운 면 있잖아요 어, 남자 답잖아 그래도 너무 과하지도 않고 남자 답다 라는 거야 남자답고 그리고 저 솔직히 그 뭐지 그그 그 뭐죠 남그 성생활 어그 성생활 같다뭐 잠자리 제대로 안 해줘서 문제가 되는 케이스가 얼마나 많은데 여기 정말 잘 해주잖아 뭐가 문제야 어, 남들이 들으면 욕해요 음 대화는 저기 막 저기 성그 잠자리에서 하면 돼 네, 배관머리 송사하면 되지. 근데 여러분이 싫을 수도 있겠다. 어, 여러분이 스트레스 많이 받겠다 싶네. 어.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니까 그런 것 같은데 그냥 여기서는요 몸과 마, 몸과 마음이 여러분들이 따로 놓아서 그렇거든 몸과 마음을 갖다가 통일시키 통일시켜라 그리고 대화로 풀어나가라 그러면 해결이 된다라고 봐요 음, 여기서 좋은 카드에서 그래 몸과 마음을 갖다가 하나로 연결해서 통일을 시켜라 몸 따로 마음 따로 놓으니까 이게 그것이 문제라는 거죠 대 내가 아까 그러자 백연마리 송사해라 백연마리 송사가 뭐예요 어, 그 남녀가 뜨겁게 사랑을 나누고 탁 둘이 눕잖아. 그래서 귀에 대 대고 소곤소곤소곤 해라. 다 들어준다라는 거야. 옛날에 왕들이 후궁들 쳐서 해갖고 후궁들이 베갯머리에 대고 쏙딱쏙딱 하면 다 들어줬잖아. 전년도 잡아죽여. 저저저년도 다 잡아죽이잖아. 그런 것처럼 좀 얕게 좀 행동을 해라. 이 사람 괜찮다라고 봐요. 음, 어, 저 남자답고 좋은데 왜. 음, 저기 막. 뭐. 여러분, 여러분 밖에 모른다라고 봐. 음, 뭐, 바람기도 별로 없고, 여러분만 생각하는데, 왜, 뭐, 뭐가 문제예요? 음, 선생님이 몰라서 그래요. 밤에 힘들어 죽겠어요? 라고 하는데. 아유 안 해줘서 문제여 가지고 안 해줘갖고 바람 나는 경우 많이 봤다. 어, 남자가 그거 안 해줘갖고 여자가 바람 나는 경우는 많이 봤어도 잘 해줘갖고 여자가 바람 나는 경우는 없어요. 어. 네, 2번 카드 저기 마아이번3번 카드 이거, 이거 연애는요 그냥 뭔가 마음을 통일시켜라 좋은 카드가 그렇게 얘기해줬어 내 말이 아니야. 자그 다음에 어 저기 뭐야 어 제외. <웃음> 재회를 한번 봅시다 재회. 재회는요. 재회는 불가능하지는 않겠다라고 봐. 그렇지만 이게 전으로 돌아가냐 그것도 아니고 여러분들의 그 뭐죠? 어. 일단은 여러분들의 그 뭐지 그 정신건강 뭐 정신건강 이런거 있잖아요 좀 그런걸 갖다가 조금 개발해야 된다라고 하고 있어 그게 무슨 뜻이냐라고 하면은요 너무 한곳에 치중하다 보면은요 정신이 아플 수도 있거든 그게 그러니까 제가 미쳤다는 말인가 그런거 그런 뜻은 그런 말 아니니까 절대 오하지 말고 내 정신이 탁해질 수 있다라는거야 그러니까 정신을 갖다가 맑게 그 우리가 우리가 물을 먹을 때물 클리어 하잖아요 물 맑잖아 그렇지만 정수기 위에다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것들내 몸을 병들게 하듯이 내 머리에 내, 내 멘탈에다가도 정수기를 달아야 된다라는 거야. 그래서 내 머리를 갖다가 맑게 만들어라 라는 거지. 여러분들 머리가 지금 너무 탁하다. 왜 탁하냐라고 한다면요. 아, 답답하다 라고 그래 답답하고 내가 지금 자는 게 자는 게 아니야 그냥 자고 싶어서 자는 게 아니라 자야 되니까 자는 거라는 라 거지 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너무 지금 수동적이 돼가고 있는 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지 말아라 수동적이 돼가지 말고 네뇌네 네 멘탈에다가 정수기를 좀 달아라는 거지 음. 그래서 좀 깨끗하게 저기를 해라 그래야지 된다 왜 감정이 너무 산란하다 라는 거예요. 이 산란한 마음으로 뭘 어떻게 하겠냐. 네 머리, 에네 멘탈에다 정수기를 달아서 네 짐을 좀 가볍게 해라. 마음의 짐이 너무 무겁다라고 알려주고 있어요. 재회도. 음. 그리고 재회에 대해서 가볍게 생각하라. 그 무슨 뜻이냐. 됨은 좋은 거고 안 돼도 어쩔 수 없다라는 마인드로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라고 하면요. 아직 그 사람은 아직 그 사람은 그렇게 하고 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그거 갖다가 기다리면서 아이고 내 속이야. 막 가슴 치고 있잖아.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이런데 그러지 말고, 어 그냥 다 머리에다 뇌에다가 멘탈에다 정수기 하나 딱 달고 그냥 가볍게 생각하고 살 살아라라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되냐라는 거지. 그러면은 그래도. 그러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한 게 아닐까요? 음, 뭐 내가 얘기한 건 아니고 카드가 맞아 여기 썬 카드 나오잖아요. 음, 어떠한 방향이든 네가 행복하게 된다라는 거지. 음, 내말 아닙니다. 어, 저는 그냥 나오는 대로 읽어주는 사람이에요. 음, 저기 막 그 네가 행복하게 되고 제외할 어, 확률도 어, 조금 음, 높아지겠다는 라 거죠. 그러니까 가볍게 생각하라. 그렇지만 어쩌면 이 제외라는 이러한 마음 자체가 여러 만약에 여러분이 원한 거라면 여러분의 일방적인 마음일 수도 있어요. 어, 쌍방이 합의된 마음이 아닐 수도 있죠. 여러분들이 그냥 계속 그아이구야아이구야 하면서 기다리는 것일 수도 있겠다라는 거지 음.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나요 잠깐만요 어디 봅시다 여기서 아이구야아이구야 곡소리가 너무 크다 여기는 음 어디 봅시다 멘탈에다 정수기 달아요 음 어디 보아요 어디 오시다 여러분들이 아이구야 아이구야 아이구야 세상에 살고 있대네. 음. 저기 막 좋은 카드에서는 좀 가볍게 살으라 하는데 여러분들은 가볍게 살지 못하고 아이구야 아이구야 하고 있, 있지 않나. 음. 그 모든 기억을 갖다가 여러분들이 고스란히 지고서 그렇게 하고 있다. 음. 야, 저기 막 짐을 갖다 좀 가볍게 해요. 음, 왜 그러냐라고 한다면은, 그래야 뭔가가, 활기차게 뭔가가 새로 시작되지 않겠어요? 그것이 재회든, 음, 아니면 새로운 인연이든, 음, 아이고야, 아이고야 하면 누구 손에다? 어, 내 손에다라는 거예요. 재회할 확률은 그렇게 그닥 높지는 않아요. 그 확률은 있나요? 라고 하면. 하, 한 20% 어, 좀 낮은 거지 음, 왜 그러냐라고 하면은요 여러분들의 혼자의 마음이고 아직 상대방의 마음은 그닥 나오지는 않고 그렇지만 카드상에서는 어, 약간의 가능성은 비춰지고 있어요 어, 그렇지만 그 약간의 가능성이 대부분이 여러분들의 바람이다라는 거지 어, 80%는 안 된다라고 봐요 제일 원하는 사람이라면 음 그런데 그런 건 있어. 이 조언 카드에서 여러분의 멘탈을 갖다가 어, 저기 막 개발할 필요가 있다라고 했던 거는 그래야 뭔가가 되니까 저기 막 그래라 그러지 않았겠어요. 어. 그러, 그래야지 뭔가가 되니까 제외든 아니면 여러분의 행복이든 음, 무엇이 됐든지 대, 좋은 긍정적인 방향으로 일이 전개가 된, 되니까 그렇게 얘기했겠지 아니 그렇습니까? 네, 3번 카드 여기서 제외해서 많이 쳐지네 어, 여러분들의 아이고야 소리가 너무 곡소리가 너무 커 그래서 내가 지금 더 뽑는데도 아직까지는 헤어진 지 얼마 안 됐어요 음, 좀만 기다려봐요 음, 왜 언제까지요 라고 하면 은한 3개월에서 6개월 그때 되면 확실하게 답이 나와 그 전에 그전 그때까지 기다리면 선생님 저 죽어요 그럴 수도 있어요 힘들어서 그런데 그렇게 가야 운이 바뀌어 어떻게든 그때쯤 가면 여러분의 마음도 좀더 가벼워지고 그 사물에 대해서 좀더 정확하게 볼수 있는 어떠한 그런 준비가 되지 않겠나 싶은 거지 견뎌야지 뭐 어떻게 하겠어요. 지금 이 상태로 재해가 된다고 해서 어, 제대로 붙겠냐라는 거예요. 음, 시간 때 달도 차야 기운다고 조금만 더 기다려봐요. 3개월에서 6개월 어떤 답이 나오겠지. 스스로가 답을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어, 믿어요. 음, 그러니까 이게 나온 거겠지. 좋은 카드가. 음, 네. 3번 카드 리딩 여기서 마치고요.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또 다른 내용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4번 카드를 뽑아주신 분 리딩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 사람은 나랑 어떻게 하고 싶은 걸까 어디 봅시다 그 사람 나랑 어떻게 하고 싶은지 썸일 경우에는 <웃음> 썸인데 벌써부터 이러면 어떡해요 음 썸인데 음. 아니 썸인데 왜 이래 음. 저기, 막, 뭐, 썸은 좀 알콩달콩하고, 막, 막, 가슴이 뛰고 이래야 되는 게 아닌가? 여기 연애도 왜 이래? 아, 진짜 음. 이게 왜 이러죠? 아, 진짜, 진짜 리딩할 때힘 없어지게. 음. 이 연애도 지금 시연, 쉬운, 시치 어, 않네. 어, 썸도 그렇고, 여기는 어떻게 다 레드로 깔렸지? 루비, 레드, 마젠타, 난리도 아니구만. 재회는 음, 어디 봅시다. 재회는 뭐 굳이 여러분들이 재회를 안 한다고 해가지고 해서 뭐 그렇게 뭐 저기 할건 없네. 그 다만 그런 거는 있겠다라고 봐요. 음, 뭐 뭐요라고 하면은 음그 약간 뭐 실망스러운 실망감 어떠한 그런 건 있을 수 있어. 음, 그렇지만 뭐 크게 뭐 저기 되진 않겠다 싶어요. 아, 네. 자, 그러면 썸서부터 한번 봅시다. 썸은요, 여러분이 좀 허탈한 마음이 느껴져. 어, 그 사람이 허탈한 건지, 여러분이 허탈한 건지, 여러분이 허탈할 수 있겠다 싶어요. 그게 무슨 뜻이냐라고 보면은, 외관상 보기에 너무 예쁘지 않나요? 아, 어, 귀걸이 봐라. 어, 외관상 보면 진짜, 아우, 여러분은요, 아무렇지도 않아. 어, 아무렇지도 않은데 얘가 얘기하고 있는 게 누구예요? 어. 새랑 얘기하고 있지? 사람이 새랑 얘기해요.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뭐야 허탈하지. 어. 대화가 안 되잖아. 어. 그러니까 외롭다라는 거. 야 썸서부터 외로우면 어떡해? 어. 이왜 그랬냐면 상대방이 성격이 너무 쎄. 어. 이게 그래요. 이 사람하고 뭔가를 갖다가 같이 뭐 어떻게 저떻게 하려면요. 은 여러분이 보살이 돼야 될 수도 있어 어, 그게 무슨 뜻이냐라고 하면은요 성격이 너무 세 가지고 여러분이 뭘 어떻게 한다 그래도 제대로 될란가 싶어 음. 남자는 멋있죠 음. 멋있지 멋있으니까 썸을 타지 뭐없는도썸을 타겠어요 음. 근데 여러분들이 이 사람한테 뭘 맞추려고 들면은 힘들 수 있어 그리고 이 사람은 그 여러분 여러분이 이 사람한테 막 목매고 그런거 별로 안 좋아할 수 있어요 어 그게 무슨 뜻이냐 라고 하면은요 그냥 나한테 이, 이 정도면 됐어 더이상 맞추지 말고 네 일을 해라 라는 거야 네 일을 하라는 라 거야 어, 어떻게 어 그런 거있잖아 연인이라고 해서 다 뭔가를 갖다가 공유해야 된다는 생각은 뭐다 어, 버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응. 그냥 너는 네 일을 하고 그냥 나를 갖다가 어떻게 사육하려 들지를 마 네가 나를 사육하려 들기 때문에 어, 내가 너한테 더 이상 다가가지 않는 거다라는 거지 어. 그 사람 마음은 그런 거예요 나는 너한테 길들여질 수 있는 사람이 아니야 라는 거예요 아 길들이려면 제대로 길들이든가 어 아니면은 어설프게 길들이려고 하지 말라라는 거지 그러면은 너하고 나의 관계는 어 저기만 무너지게 될 것이다. 그니까 이대로 그냥 인정해주는 수밖에 없어요. 그렇하고 어 여러분을 저이 사람한테 신경쓸 적어 있으면은 뭐 필라테스를 하든지 아니 면 뭔가요 어 하루에 선생님 저 운동하는 게어또 운동하다가 너무 너무 싫어요 그러면은요 뭐 걷기라도 해한뭐 일주일에 한세번 이삼십 분씩 공원 같은데 산책하고 이렇게 어 걷는 거라도 하든 뭔가를 갖다가 운동을 하라 여기서 운동하라고 나와 뭐 엑스 그게 이게, 이게 딱 운동하라는 게 아니라 네그 몸을 갖다가 다시 그뭐지 어. 재생을 그러니까 제 저기만 다시 젊어지게끔 만들라라는 거. 그게 무슨 뜻이야? 그니까내 몸을 갖다가 좀 돌아보라라는 뜻이에요. 응. 어, 뭐 어떻게 적극적으로. 음. 여자도 요즘엔 갖고야 돼요. 어. 여자라는 무게 하나만으로 울고 먹는 시대는 어 지났어. 응. 어. 여자 남자들이야 예 얘, 얘 치마만 두르면다 좋아하는 거 맞기는 맞아. 그렇지만은 좋아한다고 해서 그게 연속성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라는 뜻이야. 어. 내가 이 사람한테 연속성을 가지려면 어떻게 한다? 내 자신을 가꿔야 된다. 선생님 그렇게까지 하면서 남자를 만나야 되나요? 라고 한다면은 저는 그래야 된다라고 봐요. 왜 그러냐 라고 하면은요. 자기개발을 하지 않는 여자는요. 남자들이 싫어해요. 근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 봐. 여러분들 남자가 배불룩 나오고 그냥 어그 살쪄가지고 살찌면 땅구멍 커지나 땅구멍 커진 데서 땀이 술술 술술 나오는 게 다. 아, 그 사람 사랑할 수 있어요? 나도 그렇잖아. 내가 뭐 내가 된장이고 막 그래서가 아니라 누구나 다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보기 좋은 떡이 먹기도 좋다라는 말이 있잖아. 어, 자기 관리는 남자든 여자든 필수다라는 거예요. 내 관리도 못하는 사람이 내 사람을 갖다 관리, 어, 내 사람을 갖다 책임을 지겠습니까? 안 지지. 음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관리를 하라는 뜻으로 받아들이면 된다는 거죠. 어떻게 즉극적으로그 음, 저기 막 그냥 그 개, 뭐지 그그 그 뭐지 그거 뭐뭐뭐 뭐, 뭐 하듯이 뭐, 뭐 겉절이 아저씨 그냥 대충 지지지지 묻히지 말고 어그 종갓집 김장김치 담그듯이 정성을 들여서 해라라는 거예요. 자, 그럼 연애를 봅시다. 아 선생님 선생님은 왜 나랑 사람들 다잘 거야 말아주냐 말아주지 않냐라고 이거 봐이게 타워가 나는데 왔 나로 어쩌라고 어. 그리고 현실적인 걸 카드가 그렇게 나왔잖아 돌보라고 그랬으면 은다 이유가 있는 거지 난 나온 대로 말해주는거밖에 없어요 나한테 뭐라 그러지 마 미안해 나도 미안해 진짜로 미안해 자 <웃음> 연애는 봅시다 여기 어떻게 된 거예요? 응? 여기 어떻게 된 거야? 어, 이 좋은 카드에서는 그러니까 여러분 스스로가 이 아픔에서 벗어나길 갖다, 어, 벗어나려고 노력해야 된다라고 나왜 이런 카드가 나왔지? 여러분 지금 연애가 불안불안해요? 음, 그렇게 나오는데 왜 그런가요?라고 하면은 음, 저갈 때까지 다 가서 그래요. 음, 그게 무슨 뜻이냐라고 하면은. 이제 슬슬 권태기가 왔다라고 카드에서는 알려줘. 여기서 이제 새롭게 나가야 되는데, 새롭게 나가지 못하고, 응. 아니면 그런 거야. 이제는 연인의 관계는 끝났고, 뭘로 간다? 어, 미래를 계획하는 그런 단계로 접어드는 시기다라고 봐요. 어, 미래를 갖다, 이제 한, 그 1라운드는 끝난 거야. 어 계속 연애할 만할 순 없잖아. 그 미래 앞으로 어, 향후 어떻게 할 건가 그런 계획을 갖다 세워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1라운드가 끝났다. 어꼭그 여기 데스카드 나오면 끝난 거 아닌가요? 끝난 사람도 있겠지. 하지만 은 여기 탱컵이 나왔잖아요. 어 탱컵은 어, 지금 여러분들의 지금 연인의 감정, 연인의 적어선는 나눌 만큼 까지 나눴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새로운 도약을 해야 되는 시기다. 그러니까 한 1라운드는 끝났다라는 거야. 근데 1라운드를 끝났는데 이게 좋게 끝나서 내가 넥스트 스텝으로 넘어가는 건지 아니면 헤어지는 수순으로 가는 건지 그거는 모르겠다라는 거야. 그렇지만 여기는요. 여기 아픔이 나왔잖아. 어, 아픔이 나온 걸로 봐서는 여러분들이 지금 긍정적인 방향은 아니지 싶어요. 어 긍정적인 방향 아니지 여기는 대화로 해결해야 될것같아 대화로 해결한다면 어 가능할 수도 있겠다 그렇지만 이게 만약에 여러분들이 대화로 해결하지 못하는 거면은 그 여러분의 사람을 갖다가 뺏길 수도 있겠다 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뜻이냐 라고 하면은요 여러분하고 대화를 했는데 딴데 가서 대화를 하고 있을 수 있다라는 거지 그게 무슨 뜻이냐 라고 하면 삼각관계 어, 그녀한테 그녀랑 대화를 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나하고 대화해갖고 나하고의 감정이 커져야 되는데 그녀하고 대화해갖고 그녀하고 감정이 커질 수 있다라는 거지 그래서 이 조언 카드에서 스스로 아픔을 갖다 이겨내야 된다라고 알려주고 있지 않습니까 음, 그것도 어떻게 즉극적으로 음, 음, 그렇게 봐요 믿었던 사람한테 배신을 당한 게 아닌가 라고 봐 음, 아는 사람이에요? 친구? 그럴 수도 있겠다 음. 아니면 친구가 아니면 그 인터넷 상에서 만난 사람 요즘에 그 많잖아 인터넷 그 채팅이나 뭐 이런 거 아니면은 그 요즘에 게임도 온라인으로 조일해서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뭔가 이렇게 그 오프라인 보다는 온라인에서 만나서 오프라인으로 옮겨간 사람일 수도 있겠다라는 거지 음. 만약에 친구가 아니라면 이 저기 막뭐 그런 의미를 좀 담고 있어요 음. 아, 음... 그러나 이게 뭐죠? 이게 뭐지? 누구죠? 어, 되게 되게 이게 뭐? 잠깐만, 이 사람이 이거 이거 못 쓰겠구만. 음, 이이이 이, 이 사람이 양다리를 아직까지 양다리를 걸치고 있는 건가요? 여러분이 지금 이 사람의 결정을 기다리는 건가? 그래서? 음, 그 사람인지 그그 그 사람인지 나인지 그거 갖다가 기대하고 있는 건가? 그럴 수도 있겠다. 근데 여러분이 지금 패배감을 느끼고 있는 게 아닌가? 음, 패배감을 느낀다. 속이 부글부글하다. 그 년놈들 꼬라지를 보면서 부글부글하다라고 보는데 이 관계는요 쉽게 헤어지지는 않아요 여러분하고 이 사람이요. 음, 아니면은 그 둘, 둘이라던가 둘 그게 무슨 뜻이냐라고 한다면은 그 여러분의 분노가 쉽게 가시지 않을 수도 있고 아니면 그두 사람이 어, 관계가 쉽게 끝나지 않을 수 있고 아니면 여러분의 관계도 쉽게 끝나지 않을 수 있고 음, 그게 무슨 뜻이냐고 그래, 선이한 가지만 말해주세요 라고 한다면은 카드가 이렇게 나고 있어 지금 이게 지금 이 데빌이 나오면서 이 관계가 아주 더티하게 돼가고 있는 것 같아요. 어, 더티 플레이가 되고 있다. 데빌이 나오면 더티 플레이가 돼. 그게 무슨 뜻이냐라고 하면요. 이쪽에다 이쪽 저쪽에다가 감정 끊을 수 없는 감정을 갖다가 어, 이렇딱 심어놓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좋은 카드에서 여러분의 아픈 마음을 갖다가 보살피다라고 나온 스스로 보살피다. 누가 누가 여러분의 그 아픈 마음을 갖다가 보살펴주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스스로가 보살필 필요가 있다라고 조언 카드에서 알려주고 있잖아. 지금 이거는요. 굉장히 더티플레이 에 다가고 있는 것 같아. 지금 현재 진행형일 수도 있고. 음.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아직까지는 뭐 헤어졌다 말은 안 나오는 걸로 봐가지고는 여러분들도 아직은 이게 갑자기 맞은 날벼락일 수도 있겠고 아니면은 믿을 수 현실 부정? 어, 현실을 부정하는 거지. 그럴 리가 없어. 너하고 내가 싸운온 감정이 얼만데 뭐 이런 현실 부정 같은 게 있을 수 있다는 라 거죠. 그래서 아직까지는 이어지고 있는데 여기는 솔직히 조금 더 지켜볼 볼, 볼 수도 있, 있겠다 싶어. 음. 왜 그러냐라고 하면은요. 어, 저쪽하고 오래 못갈 확률이 높아요. 응, 그니까 좀 지켜보자고. 만약에 이 사람을 갖다가 자이 사람의 마음이 의중에 뭔지 모르겠다 싶으면은 기다려 봐봄이 어떤가 그 근데 기다려 보면서 무엇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은 여러분 스스로를 갖다가 그 누구도 여러분의 마음을 갖다가 어, 아프지하면서 안아주지 안아줄 사람이 없더라 안아줄 사람이 어디 저쪽 전현한테 가 있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안아주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을 갖다가 사랑해줘야 된다라는 뜻이지 여러분의 아픔을 어, 여러분의 아픔을 갖다가 있게 하기 위해서 그러고서 일단은 두고 봅시다 여기는 어떻게 되나 음 왜어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아직까지는 이 사람에 대해서 그런 거 현실 부정하고 싶잖아. 응. 여러분들의 마음이 아직까지는 확실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두고 보자라고 하는 거야. 돌아올지 안 올지 응. 이런 경우는 돌아오게 되면 받아줄 확률이 굉장히 높거든. 왜어라고 한다면 이+ 데빌이 떠서 그래요. 이대빌이 뜨면은요 여러분이 한두 번은 받아줄 수 있지 않겠나. 응. 이게 용서가 되지 않겠나 싶어. 그러니까 기다려 보자라는 거지. 연애는. 아직까지는, 뭐, 지금, 지금, 이제, 이제 불 붙은 지 얼마 안된것 같은데, 그걸 갖다 뭐 어쩌겠어, 기다려보는 수밖에. 그래도 여러분하고 연락은 계속 하지 않나? 어, 이 사람이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은데, 음 그런 것 같은데. 야, 이거 뭐야, 이거 진짜, 이, 진짜, 21세기의 왕이야? 어, 아무튼, 좀 기다려봐요, 여기는. 자, 그럼, 체외를, 체외가 어떻게 될까 체외를 한번 봅시다. 재회는, 하하. <웃음> 음 여러분들이 그 마음 깊숙한 곳에서 하는 소리를 갖다가 들으라. 어, 여러분의 마음의 소리를 좀 들어봐요. 어, 그것도 그러니까 어떤 감정에 휘둘리지 말고, 감정에 휘둘리지 말고 소리를 들어봐라라고 저기요. 왜냐하면 이 여기는 제외 그 상대방한테서 연락이 왔나요? 음, 연락이 왔을 수도 있고, 음. 이 사람의 성격상, 그, 저기, 막뭐 다혈질이기 때문에, 음, 이 사람은 뭐, 지가 하고 싶은 거안 참을 수도 있어. 음. 근데 연락이 와, 온 게, 여러분들한테는 참, 음, 이, 이걸 갖다가 연락이라고 해야 되나? 왜 그러냐라고 하면 좀 대화를 해야 되는데, 이게 대화가 안 되고, 이 사람이 뭐,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다던가, 제외하자는 사람의 입장이, 어, 행동으로 치고선 굉장히, 어, 시끄럽군. 그렇게,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마음이, 어, 아유, 네가 그럼 그렇지 하면서 돌아섰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완전히 돌아서지 않는 이 마음은 무엇인가라는 거지. 음. 이게요 사람이 정이라는 게 쉽지가 않아 음, 마음먹은 대로 그, 마음먹은 대로 되지 않는 게 마음이다 사람은 음. 마음만큼은 내 생각대로 안 돼. 내내 마음인데도 내 내가 안 된다라는 거야. 이게 왜 그러냐 라면 정이라는 거거든. 이 정이요. 사랑보다 더 슬픈 게 정이라면 이게 사랑하는 사람하고는 헤어질 수 있는데요. 정 들은 사람하고는요. 헤어질 수가 없다라고요. 그러니까 옛날에 나은 정보다 기른 정이 더라는 거지. 나은 자식은 버려도 기른 자식은 버리지 못한다 그러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사람들이 마음으로 낳은 자식이라 그러잖아. 끈끈하다라는 거야. 그 기른 정이. 이정 정의라는 게 그렇다라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이게 어린 친구들은, 그, 예를 들어서, 10대 후반에 연애해가지고, 20대 초, 중반, 후반까지 온사람들 이, 이 말을 이해해. 그렇지만 지금 10대나 20대 초반에 간 연애하는 사람들은 정이 왜 깊은지 그걸 몰라. 적어도 이 사람이 내삶 속에 깊숙이 들어와가지고, 내 생활 습관 습관 하나 패턴이 모든 게 바뀌었다면은, 이 사람하고 헤어지고 나서도 그, 그런 내 바뀐 패턴을 보고서 그 사람이 생각이 난다니까? 그게 정이라는 거예요. 어. 내 모든 하나하나 내 발걸음걸음에 그 사람이 묻어져 있는데 이것이 내 마음대로 헤어져 지겠느냐라는 거예요. 물, 물 그러니까 너랑 나랑 마음이 안나서 서로 딴 곳에 있다 할지라도 그 모든 기억이 쌓인 그그그 발걸음걸음마다 너가 있고 내가 있는데 그게 되냐라는 거지. 안 된다라는 거예요. 어. 안 된다라는 거야. 그래서 이게 정이 다 떨어져도 이게 이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어. 이게 무서운 거다 이게 정이 정이 무서운 거다 라는 거야 어디 음. 아, 네, 봅시다 정말 내가 열변을 토합니다 나 지금 몸 상태 너무너무 앉아서 쉬고 싶은데 자 여러분들도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봐음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 나도 진짜 이성적으로 판단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고 내가 이거 갖다가 감성적으로 뭔가 결정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성적으로 판단하기 위해서 이제 스스로 그냥 그렇게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게 아닌가 음, 감정에 치우치고 싶지 않아서 그렇게 보내고 있다라고 봐요. 음. 선생님, 선생님은 선생님 어떻게 했으면 좋겠나요? 라고 내 의견을 묻는다라고 한다면은 음. 나는 이 사람이 어, 때리지 않고 어, 폭력 행사 안 하고 폭언 행사 하지 않고 어, 폭력하고 폭언은 안 돼? 그건 진짜 안 되는 거예요 왜안 되냐 라고 하면은 나중에 애나갔갖고애 앞에서도 폭력 갔다 폭언하면 애한테는 커나큰 상처고요 내가 이 폭력하고 폭언에 이렇게 노출되기 시작하면은요 나라는 그그내 주체성이 없어져 나중에는 으, 저기 막 어, 알잖아 그. 폭력이나 폭언에 그렇게 오랫동안 있었던 사람은요 정상적인 삶을 살 수가 없어. 어? 뇌가 망가지거든. 그러니까 폭력, 폭언만 아니, 그거, 그다음에 돈안 버는 사람, 어, 그 노름하는 사람, 어, 술 과하게 마시지만 않는다면은 나는 뭐 맞춰 나가기 나름이다라고 생각을 해. 그거는. 어. 근데 그거, 그거 만약에 그런데 진짜 심하게 그런 사람이다라고 하면 그건 안 되지. 어. 일단, 폭력 폭언하고 금전적인 활동 안 하는 건 노예요. 어, 그거는 살 수가 없는 거야. 어, 그렇게 하고서 뭐, 술을 갖다 과하게 마신다던가, 어, 그런 것들, 그런 것들만 안 하면은, 어, 나는 뭐, 맞춰나가기 나름이다. 왜 그러냐라고 하면은, 잘못은 상대방한테만 있는 게 아니거든. 나, 나라고 해서 내가 퍼펙트 합니까? 그거 아니잖아. 어~ 그러니까 여기는요 여러분의 그 마음의 소리를 갖다가 잘 들으시고 무엇이 옳은지 그니까 내 상대방의 어떠한 잘못이나 실수나 이런 거를 또 중요하지만 내 나는 무엇을 고쳐야 하는가 그것도 중요하다라는 거지 그래야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다라는 거야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내 옆에 누군가 하나는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 그렇기 때문에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려고 한다면은 나도 돌아보고 상대방도 돌아보고 그걸 갖다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야 행복한 삶을 살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 4번 카드 리딩 여기서 제외는요. 조금 더 기다려 봐야겠다. 여러분들이 제외에 대해서는 진짜 그, 뭐라 그럴까? 감정, 어떤 감정에 치우치지 않으려고 노력은 하는 중이다라고 봐요. 근데 재해가 된다, 안 된다는요. 지금 이 리딩에서는 판이 안 가, 판가름 나지 않을 것 같아. 아, 조금 더, 조금 더 시간을 두고서 카드를 좀더 뽑아 봐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요. 네. 4번 카드 리딩 여기서 마치고요.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또 다른 내용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